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목포 평황장의, 아, 어, 일본지 조개구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어, 굴찜하고, 어, 굴 생굴, 그리고 굴전을 세, 세트로 주는, 예, 그 음식을 한 번, 어,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아, 지금 겨울 굴이 굉장히 또 맛있을 때죠? 예, 그리고, 지금 굴찜, 아, 정말 겨울철 최고의 소주 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음식인데, 한번 맛있게, 오늘, 어, 안주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찬에 시원하게 써메가 한번 봅시다자 예. 여러분들 2022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거 다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아홉 번데기 음. 아홉 번데 기가 매콤 한게 좋 네요？태국 고추 가좀 들어간 것같 아요. 음. 자 전이랑 생굴이 나왔습니다. 자자. 와. 음. 아, 고추 하나는딱 같이 먹으니까 다른 거 아무 양념도 필요 없네요. 짭짤름하면서아 매콤 짭짤름한게 기가 막힌네 음 아우. 전도, 굴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충분히 굴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이, 어 무슨 뭐, 여기 뭐, 옷, 전이 그 반죽 옷 맛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굴향이나 맛이 충분히 많이 납니다. 어. 굴 먹은거 보고 아니 이게 좋은걸 왜 혼자 먹냐 와이프랑 같이 안먹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수 있는데 저 옆으로 굴 알러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걸어왔거든요 아차영하면서 마음 편하게 한잔하고 들어가야겠네 아야자 시원하게 한잔 수사와 와, 아시한 해드릴게요. 굴찜이 왔네요. 아, 가리비. 와. 토탈 이렇게 해가지고 즐기는데 5만 원이면은 저는 뭐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또 가리비가 또 와. 와아 오 가리비 예술이다 오 달달하다 안 벗겨진 굴을 이렇게 칼로 넣어가지고 벌리라고 칼을 주셨데 딱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잘벌어줘가지고아 필요합니다. <웃음> 도구를 개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와우 아우이 그래 지금 보니까 시알이 엄청 큰구멍은 아닌데 음어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고진감래, 소베코를 한번 말아봅시다 고진감내 맨 처음엔 소주 쓴맛이 났다가 그 다음 살짝 청량한 맥주맛이 나고 맨 끝에 아, 콜라의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소맥콜 아, 또는 고진감내 주라고 하는데 아, 요거 한잔 마시면서 올해 우리 또 사장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하던거잘 되시라고 아. 아이고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웃음>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리비 회를 또 서비스로 주셨네요 가리비 회는 원래 제가 따로 촬영본을 하나 만들어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어,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아해도좀 음. 달달하네 가리비가 야. 지금 이시즌이 가리비가 좀 굉장히 맛이 좋을 때 회로 드시기에 좀 굉장히 좋을 텐데 이거 무조건 소주다 이거 무조건이다 서비스가 너무 훌륭한데 맛이? 와... 사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가게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원래 조개 뭐 고이나 찜 이런 거로 좀 유명해요 네, 목포에좀 유명한 집인데 뭐 배달로도 이거 좀 드실 수 있고 혹시나 목포 오시면은 혹시 근처에 뭐 숙소를 잡으셨다 여행 겸 오셨을 때 그럴 때는 배달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아 최종스럽게 얘기해 <웃음> 낙지도 어 낙지도 지금 여기 어머니가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 아이고 <웃음> 야 가리비 회야 낙지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와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음> 아이고, 참. 좀 많이 팔아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이고. 야, 자, 여기 국내산이 홍가리비. 어, 요거 해도 서비스로 주는데 낙지까지. 아우, 좀 또. 자, 서비스로 주신 낙지. 사사. you mm -hmm. 아유 서비스도 많이 주셨는데, <웃음>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정도더 팔아 드려야죠. 아유, 받아아 나... 와, 아니 저굴 낙지 물회까지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로 주셨어요. 와! 아니 미치겠다 지금 굴쯤도 지금 <웃음> 반도 못먹었는데 아이고 또, 술이라도 또또 팔아드리고 와야죠 아유 저굴요 낙지 물에다가 또 술이 사라지는 마술 서맥이 모든 엄청난 서비스에 진 감사드리면서 아우 자 사사 好 아우 새콤달콤 매콤하니 맛있다 또굴 무레는 또 처음 먹어봐요 내가 보니까 코스가 제가 시킨 이굴 모듬세트가 만원을 더 추가되면 여기 약간 굴 석화있죠? 이거 말고 이굴 무레가 나오나봐요 어, 근데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네 아니 좀 서비스 먹다가 좀 메인을 못 먹고 있어요. 아 일단 자 오늘의 메인은 굴찜입니다. 굴찜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굴이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게, 서해쪽 굴은, 시알이 좀 잘고, 좀 짭짜름해요. 그래서 이제, 젓갈이나, 요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먹기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찌게 되면은, 짭짜름한 맛이, 어 좀더 강합니다. 그리고 향이 좀더 많고, 남해 쪽 여수 통영 이쪽 굴은, 시알이 좀더 굵고, 네. 육빛이 나고, 네. 짭짜름함은 좀 덜해요. 좀 큼직하고 또, 근데. 남의 쪽 굴이. 굴이 굉장히 또 매력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뭐, 여수쪽 굴이나 통영 쪽 굴은, 찜, 구이. 요런 과 하기에 굉장히 또 적합하고. 아, 물론 그것도 뭐, 어리굴젓이나 굴젓을 만들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소의 굴도 뭐, 쪄 드시거나, 뭐, 이렇게, 구워 드시거나 해도, 짭짤하면서 굉장히 맛있었고. 유럽권이나 이런 데서 굴이 굉장히 또 고가죠? 비싸지 않게 겨울철 굴을 즐길 수 있는 아, 대한민국을 쓰이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자 오우 어우 어우 가리비 와, 진짜, 굴, 찜만 한번 먹으러 왔다가, 서비스 얻어맞고, 와, 지금 방송 촬영 한 40분 만에,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뭐라고, 여기 사장님께서 또, 엄청 귀한 서비스를 또 많이 주셔가지고, 예. 너무 맛있게 좀, 잘 먹고 가네요. 아. 굴찜, 그리고 5만원짜리 시켰던 이, 딱요 세트로 해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 진짜 훌륭합니다. 아. 제가 봐서는 진짜 너무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세분 정도. 굴이란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잘 드신다 하시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드리지만 세분 정도한테는 충분한 안주고 혹시나 목포 오시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는 걸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당 또는 평화광장 이쪽에서 숙소를 잡으신 분들한테는 탕이라든지 어, 저게 그 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달이 되니까 숙소에서 시켜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곳 근처에도 굴찜을 하는 곳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적당한 가격에서 댁에서 좀잘 즐기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댁에서 배달해 드시든 아니면 뭐집 근처에 굴찜을 해주는 데가 있으면 은 가서 방역을 좀잘 지킨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방문해 보시면은 이렇게 또 소소한 행복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이 막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해피 뉴 이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사사 아유.